상향하고 있는 채널을 그리면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댓글창을 보니까 댓글창을 보니까 어 요러한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뭐야 콩콩님 덕분에 지금 리플 좋게 보고 샀습니다 욕을 해 에이 퇴 역시 유튜버 놈들 믿으면 안돼 에이 그리고 여기서 또선 댓글이 많이 나 그리고 여기서 또 어, 욕하는 댓글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여기가 한 기간이 한 5일 간격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5일마다 선풀과 악풀이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리플 언제 매수해야 되죠? 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제가 차트 보고 그분한테 개별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자이 영상 보시고 나서요 어, 댓글창에 악플이 많이 달린다 싶으면 그때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잘 맞아요. 어, 잘 맞아요. 이렇게 악플 나오면서 어, 반등하고 그리고 선플 나오면서 떨어지고 음. 악플 나오면서 또 올라가고 주기적으로 이게 쌓여 그렇기 때문에 어, 어제 우리가 방송했었을 때 어, 포인트가 시장 심리에 너무 동의되지 말고 내 전략과 원칙을 고수를 해라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역시나 대중심리하는 차트는 반대로 간다 그리고 특히 리플은 더하다 특히 특히 리플은 더해요 어, 제가 장담하는데 어제 추경매사한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요거에, 요거에서 추경매사한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웃음>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지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한시간봉 차트고요 한시간봉 차트에서 지금은 고점을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고점을 높이는 폭이 근데 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위로 향하는 채널에서 파동이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이어나가지는, 이어나가지는 것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저점을 규칙적으로 높여나가는 건 좋지만 고점을 규칙적으로 높여나가는 건 그 차트 분석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3 드라이브 패턴이라는 그런 패턴도 나오는데, 원래는 세번 찍고 이제 이탈한다라는 분석이 이제 3 드라이브 패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찍고 갔어네번 찍고 갔어 그래서 이거 분석할 때3 드라이브 패턴을 일부러 노린 다음에 여기서 한번 털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진짜 미친놈처럼 저렇게 여기서 올려버릴 줄 몰랐죠. 그죠? 렇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난리 좀 난리하고 난리야 난리 어. 지금 보면 고점을 높일수록 이 시장 강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시장 강세가 약해지고 있어요 어. 여기 MAC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을 높이는 폭도 엄밀히 말하면 완벽하게 일정하진 않았어요 어.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 지금은 약간 조정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어,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가 우리가 그때 강하게 봤던 지지선이었던 325원, 327원 이 정도 선에서 어, 한번 조정을 받아서 어, 조금 어, 사람들 곡소리가 나게 오한 다음에 어, 그리고 많은 욕을 어, 많은 욕을 어, 나오게 한 다음에 어, 좀갈수 있지 않을까.